안녕하세요. 영상자역소 품메이드입니다. 2022년 제26회 보훈콘텐츠 공모전에서 영상 부분에 지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훈콘텐츠 공모전 운영사무소와 함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훈콘텐츠 공모 주제는 무엇일까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억과 감사, 그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내용입니다. 영상 제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획과 구성, 촬영, 편집의 순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란 무엇일까요? 기획은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를 경험하게 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상을 만들기 전에 만들 내용에 대한 큰 그림을 미리 그려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작에 앞서 우선 제작 기획서를 만듭니다. 제목은 나중에 편집할 때 바꿔도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목을 정하지 않고요.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정도 분량으로 만들지를 생각합니다. 기획 의도는 내가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내 영상을 보고 느꼈으면 하는 것을 적는 것이고요. 제작 방식은 순서에 대한 것도 있고, 내레이션을 쓰는지 혹은 촬영법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의 학도 용동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 기획했구요, 분량은 3분, 기획 의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중 학업 중에 참전하신 분들을 찾고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해 보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 방식은 한국전쟁의 무릎에서 시작해서 유교 전쟁의 기억을 지역에서 찾아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우선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기록을 찾아서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학도명을 찾는 것에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고한 희생정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이 있음을 상기하고요. 주변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봉사한 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저의 제작기획서의 내용입니다. 제작기획서를 다 적으셨으면 이번에는 구성을 해보셔야 돼요. 구성이란 기획 의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의 효과적인 연결이죠. 저는 예전에 달고나때 만들기라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비디오에는 촬영할 내용을 미리 글로 적어보는 것이고요. 오디오에는 들어갈 대사 혹은 음악 등을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어갈 분량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혹은 다른 장비를 활용한 촬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SLR 혹은 미러리스 카메라는 심도 표현이 좋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죠. 그리고 캠코더는 비교적 안정된 촬영에 도움이 됩니다 초점 잡기가 쉽고요 스마트폰은 좁은 공간 활용이 좋고요 과거에 비해서 놀라운 화질을 자랑하죠 짐벌은 흔들림을 좀 막아주는 장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게 오디오 부분인데요 오디오는 샷건 마이크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 좀더 소리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영상을 촬영할 때 저는 다양한 크기로 촬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모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위령탑 앞에서 이렇게 묵령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상징물인 시계탑을 배경으로 묵령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위령탑만 나오게 전체를 잘 담아봤고요. 담으실 때 조심하실 점은 카메라가 기울지 않게 잘 각도를 유지하시면서 담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령탑에 있는 모습을 더잘 보기 위해서 중간 크기로 찍고요. 그리고 이 위령탑에 있는 조각들 조각들을 더잘 보게 하기 위해서는 더 가까이 다가서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초점을 이용한 재미있는 촬영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초점이란 사진을 찍을 때 대상의 영상이 가장 똑똑하게 나타나는 점을 뜻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미디어센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라는 글이 선명하게 보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흐리게 보이죠. 그러면 글자에 초점이 맞았고 사람의 초점이 맞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한테 초점을 잘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의 터치를 하면 금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계속 터치를 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뭔가 좀더 새로운 느낌의 촬영법을 시도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방해물을 하나 넣어 볼 건데요 방해물을 넣으면 글자의 초점이 맞았다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점을 계속 맞추고 싶은 지점이 있으시면 그쪽을 계속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F-AE 장면이 뜨고요. 제가 주변에 방해물을 넣어도 계속 사람에게 초점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나중에 저기 뒤에 있는 창틀을 향해서 초점을 바꾸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뭔가 이야기가 있는 듯한 느낌의 영상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원하는 지점에 닫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실 때배경이나피사체를 예쁘게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구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른쪽으로 기운 영상입니다. 빨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측면에서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세로선을 기준으로 봐주셔야 돼요. 세로선은 사진에서 가장 큰 사물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3분할 구도는 가로로 두줄 2줄, 세로로 두 줄을 그었을 때 많은 지점에 피사체를 일치시키면 좋은 구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실 때 지켜야 될 7가지입니다 가로로 촬영하시고요 그리고 촬영시 시작 전 3초 마치고 3초의 여유시간을 두시는 거죠 녹화는 정지와 일시정지가 있는데 정지를 넣어주시고요 실제 필요한 영상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멈춰주세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이번에는 촬영 계획서를 만들어 볼게요 실제 촬영하실 날짜, 방송 날짜 그리고 촬영 포맷 등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어, 저는 지금 부산대학교, 역학대학교 촬영 스케줄표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편집법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시면 좋아요 키네마스터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나중에 워터마크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워터마크가 붙는 앱인지 아닌지 잘 선택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과 파이널컷 프로, 어미스 프로, 다빈치 리졸브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제 유튜브에는 프리미어와 다빈치 리뷰가 있습니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잠신성 완성도 등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출품하실 때는 초상권, 저작권, 명예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기타 유의 사항은 지원사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읽어 주시고 출품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억과 감사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6회 보험콘텐츠 공모전 공영사무국과 영상작소 품메이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